아. 하. 하. 하... 이분을 이분을 잡아야 하는 건가? 마우스가 안 보이냐? 어떻게 잡는다 어? 아 여기 아니었지 조용해아 아, 저보다 어떻게 잡어 진짜 안녕하세요. 도망치지 않으면 도망치지 않으면 잡을 수 있댔어. 아, 간파하기, 간파하기. 간파하기. 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간 감... 아, 저또또 또, 또 뒤로 갔다. 야야야 발이 센가 이 사람은. 아,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 시프트 너무 빨리 눌렀어. 어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야야야. 어, 잘못 맞았다. 희생형! 회수! 회수! 회수! 회수! 회수! 하나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선생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아깝다 체가 싸우는거 다 없어졌어 그렇지, 이렇게. 오, 잠깐만, 잠깐만, 체간, 체간 회복 좀! 체간 회복 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표깐마 펴주마, 펴주마, 펴주마! 아! 아, 진짜 미쳤네. 그니까요, 아. 그냥 터트릴걸. 아, 내 체간 터질까봐. 내 체간이 먼저 터질까봐. 이래가지고 못한다니까 오우 하, 진짜 잘했는데 대기 갑니다 아아 아, 아,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웃음> 아 망했다 이걸 어떻게 아 체간 터졌고요 <웃음> 아니야 이키 이킬 겸저 사람 이야 싸워볼 겸 이번 판은 깬다는 생각하지 말고. 아. 아이고, 못 때렸다. 아이고, 아아... 아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수족 먹었어요. 와 이쪽인가. 아 드디어 이쪽을 가는 것인가. 아나 너무 생각보다 빨리 깼잖아. 아 진짜. 아씨 어디느낌무섭요 뭐야 저거 뭐지 <웃음> 저거 내가 잡아야 하는 사람인가요? 헛소리 <웃음> 하지마 임마 <웃음> 아니 성장했지 이 정도면 트로의 개라고? 아, 뭔가 했네. 엄마 뱀이었잖아. 쟤 뭐야? 너무 무서운 기운을 내. 뭐야, 뭐야. 하나 더 있었어? 너무 무서운 기운을 내뿜고 있어 뭐야 저 자식 와 찢어질 듯한 주머니가 나왔다고 어 불쌍이다 지금 못 잡는다고? 야저 사람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아, 뭐야 뭐야 도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야야야야 쟤 어떻게 때려, 이러면? 이러면 쟤를 어떻게 때리죠? 야, 치사한 놈아 어, 이건 말할 수 없는 건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칭찬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해봐 해볼 만한데. 야, 아, 다 칭찬하면 죽는 타입이라서. 아야, 아오 역시 한 방은 안 맞는다. <웃음>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어? 왜 어렵다는 느낌 안 드는데? 색종이 있긴 해요 지금 잡지 말라고? 일단 그냥 갈게요 아 씨,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줄이야. 안녕하십니까? 미나게 <목소리> 사에아아아아 여길 뛰어내리라고? 아무것도 안보이는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웃음> 좋아 왠지 그냥 뛰면 안될것같아 달리기를 해서 주변을 살펴봐야겠구만 자 점프 어디어디 어디. 어 그렇지 그렇지 막 누르면 어딘가엔 생길거야 뭐 어디로 가야돼 일로 가야되는구나 어, 어? 어! 뭐야! 아, 얘안 죽잖아 어차피 안 죽는 놈인데 저거 제덩어리 가자 혹시길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너무 무섭다. 야, 이런 세상에 살 거면 어. 저인가? 이런 세상에 살 거면 난 차라리 죽음을 아. 저 아인데? 저게 어떻게 가지? 아까 거이잖아 점프가 되나? 오 점프로 가는 거 맞네 의기가 아닌가? 실내 도약을 또 하자고? 아무것도 안 본. 보이... 어디서 뛰어야 하는가 여기겠지? 여기가 거는 게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뛰면 죽었네 <웃음> 아 이쪽이 아니네 아, 아 이쪽이 아닌가 여기가 돌이 많으니까 그러면 아니 이쪽으로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쪽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 옆으로다가 벽에 붙어서 이게 뭐야! 괜한 경험치를 잃었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점프! 걸어라. 근데 여기도 있었네, 거는 거. 어? 위에는 가는 데가 없나? 어, 옆엔 가는 데가 없나? 아, 뭐야, 여기 나오는 데지? 맞네. 아우, 낙댐 개아프네. 아까 보이잖아? 괜히 일로 뛰었네. 아, 진짜. 이거 점프력 정말.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아, 왜왜안 되지? 아 아까는 잘 됐는데. 아 아까워라씨. 야. 그래 아까는 잘 띄어놓고서. 야. 그래. 이제 여기서 어떻게 가느냐인데? 실내 도약을 어디로 해야 하는가? 앞으로 뛰어보겠어. 죽음이구만. 그렇다면, 이제 안 뛰어본, 이쪽으로다가 뛰어보겠어. 한번더 먹자. 나다 얍! 아 뭐야, 여기 아니지. 솔직히 말해보면 길 아니지. 이거 뭐 실내에 도약이 뭐니 자꾸 그러는데 이거 아니지 솔직히 말해봐 이쪽 길 아니지 길이 여기 밖에 없었는데 기 길이 있었네. <웃음> 여기 길이 있었네. <웃음> 아 불쌍도 있네. <웃음> 아 이걸 몇 번을 죽은 거야. 아 뒤에 길이 있었는데. 아, 사자원숭이 잡은 데랑 느낌 비슷하다 아이템은 수시로 확인을 어? <웃음> 와우 와우 와우 잠깐만요 몇 명이야 몇 명이야 부처님 손 어딨어? 손 어딨어? 부처님 손 어딨습니까? 손손손손손손손손손 손손손손손손손 아니 기말말요손손손여손아아아아아아손손손요손손손손손손 분이 저기 또 있어? 내가 잡았던 그분이 저기 또 있는 거야? 하나, 둘 어딨나요? 셋 세명? 넷 일단 가운데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거지 잡혀라 잡혔다 올라가게 해줘 의심하지 마세요 아, 어, 의심을 거두세요어 뭐야 어딨어 어딨어? 어딨는데? 어,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아이템 좀 버리자 저 사람 꼭 잡아야 되는 거야? 아이템 버리자 했지만 다 죽죠? 뭐야, 뭐야, 뭐야. 저 사람 어떡해? 잡아야 돼? 아, 잡아야 길이 뚫린다고? 아, 씨. 잔챙이들도 있는데? 아, 나저 아줌마 잡는데 오래 걸렸다고. 아, 잔챙이부터 없애자. 아우 근데 얘도 센데 아씨 아. 가까운다 가까운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좋아 좋아 이제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우 아씨 아아 아, 아우 아 빠지롱x2 아아아아 아아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주머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책안 돼, 책안 돼, 책안 돼. 아, 아, 맞다. 피할 수 있다 하지 않았나? 시프트 누르면 된다 했지. 아, 패링 된다 했지. 아, 뭐야? 뒤통수. 아, 없어. 없어. 잠깐만. 아, 아, 다시. 아이씨 잘못 썼어 <웃음> 표주박을 안 쓰고 자꾸부터 <웃음> 자꾸 아까부터 환약을 눌러 아 진짜 환약 다 먹었어 아씨 환약 없어도 게임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없어도 이길 수 있어 아 미친 잠깐만 저 사람인거지? 아 여기 빠지면 안되겠네 어어어! 야, 안 보여, 안 보여. 아. 내려라 얘는 내가 바닥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그거 되겠는데? 내려가는 순간 다아씨 오, 됐다. 피했다. 피했다. 이건 좀오바지 에이. 에이, 저걸, 에이, 저거 뚫고 때리는 거 뭐야? 거리가 안 나서. 아, 저 여자도 독걸리게 해줘요, 물에 내려가면 일로 안 와? 일로 와. 아, 걸렸다. <웃음> 근데 안돼 아뇨 음, 피하자, 피하자. 어. 불사백이왜 쓰는 거야? 아, 미쳤나봐 터졌는데 아아 아, 불사백이 왜 있어? 아니 불사백이 꺼내놔야지 갑자기 왜 불사백을 쓰는 거야 아, 진짜 망했네 한번할수 있는데 진짜. 아 갑자기 불사배기가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의심을 거둬 의심을 거두란 말이야 저 친구 방전도 안하고 나오는 총이라니 그렇지 한번 컷 일어나 일어나 빨리 일어나 오 어, 나무 나무 에이 나무는 좀 에이 아우, 처맞았어. 아씨, 망한다고 했는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씨, 일로 오라고! 로라고아 로우라고! <웃음> 그렇지, 아유, 말을 잘듣네 아, 근데, 한대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마가 전화 여보세요? 어 됐어 됐어 아니야 필요 없어 오오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해. 하... 저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있었다는 건 돈, 돈, 돈 보자. 오, 저 위로 가는 건가? 아니, 아니, 저 안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저게 뭐지? 여기 불쌍이 있었잖아? 어 불쌍이 있었잖아? 회복 한번. 아, 아니야, 잠깐만. 저거 먹고 해볼까? 저 친구 또 생길 거야. 어어어 어, 어. 아, 환약. 다 써버린 환약. 어, 이제 된거 같아. 어, 아니아니 아니야. 내려와, 내려와, 어디가. 에복 있긴 있어요. <웃음> 아, 진짜 저 부처님 머리 위에도 하나 있네? 아! 쟤 생겼는데. 저건 어떻게 먹어, 본데 아, 죄송합니다. 머리 좀 탈게요. 저거 어떻게 먹으라고 저렇게 둔 거지? 어, 저쪽에도 길이 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쪽은 못 올라가는 것 같은데? 어디서 나오는 길인가? 여기서 안 잡힌다면 어디 갈수 있는 곳이 없다면 저긴 여기서 못 가. 못 올라갈 것 같은데? 맞네. 어디서 나오는 길인가 보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쪽 길이 먼저라는 소리 어 저기도 있네 아 저기 나오는 길이 있네 뭐지 피는? 또 내가 말 걸면 죽을 거지. 원숭이? 아. <웃음> 내가 말 걸면 다 죽어버려. 잠깐만. 원숭이? 아니, 원숭이 잡았잖아. 목이 잘린 원숭이가 또 있어? 아니 저게 뭐야? 아 설마 쟤는 암컷인가요? <웃음> 쟤는 암컷인가요? 내가 잡은 게 수컷이고 아 내가 잡은 게 암컷이고 지금 저게 수컷인 거야? 내가 잡은 게 수컷이고 지금이 암컷인 거야? 되살아났다고? 죽였잖아 설마 <웃음> 느낌이 쎄하다 이거 불사병이 갖고 있어봐 잠깐만 살아났다면 지네가 있다는 소리야 지네가 저몸 안에 있다는 소린데 지네 새끼를 꺼내야 되는 거야? 으으 와라 사자원숭이 또 있네 아 아아 아. 아 패턴 기억해 패턴 기억해 똑같애 똑같애 패턴 기억하라고 패턴기억해 똑같애 똑같애 오아닌 잠깐 패턴 기억해 오 여기 너무 좁아 근데 하단백이 그대로고. 어, 뭐야, 두 번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먹어버렸다. 아, 아까워라. 아, 아, 아, 아,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왜 저때 때려야 되는 게... 어, 하단배기 오오 머리 마셔, 머리 마셔... 머리를 마시고 있어... 오 저프 어... 프 저프 어... 프 저프 안돼 어... 프 안돼 아아더 멀리 도망 어... 아, 어... 어... 어... 어... 표주 어... 을 너무 어... 어... 어... 어... 어... 어... 막 어? 어디가 어디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invasiveUSE> 뭐야 뭐야 뭐야 저놈 뭐야, 뭐야. 뭐야 아 미쳤나봐 아니 미쳤나봐 두 마리를 어떻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선생님들 한명씩 오세요 한명씩 한명씩 한명씩 천천히 아 이거 자꾸 아우 천천히 오세요 뭐야 얘는 아니 한명씩 오라고? 아 이제 저 하얀색 잡기도 어려웠어 와 원숭이 두 마리가 날뛰니까 이거 힘드네 아씨 거리만 하면 좋을텐데 제부터 없애야 되는 건가? 아, 이거 알 수가 없네. 쟤천 이놈이 맞는데. 아! 아. 리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아, 아, 아 냉장고에 너는... 서체히 가야 어 아, 냉장고 그... 그... 그... 런 침투는 안 그... 아 그... 그... 래 그... 았어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두 마리는 어떻게. 두 마리를 어떻게 잡아? 2마리를 어떻게.. 아 이쪽 아니지 2마리를 어떻게 잡으라고 어떻게 잡으라는 거지 간다 원숭이 들어와 처음 잡는 건 별로 안 어려운데 태링 안 맞았다. 어우. 아 이거 이걸 내려쳐야지. 뭐 하는 짓이야. 아야. 점프? 까지는 괜찮은데 다음이 문제네. 야야야. 오. 오우씨. 오오. 칼든 아. 나름 규칙적으로 공격을 해오겠지? 아 아니네. <웃음> 어. 적이 아니었네. 아야! 아야! 아이, 막을 원수 이 새끼들, 아이 한 사람씩 와. 검 있는 복부터. 해 네, 드릴게요 <웃음> 네, 더, 더, 더, 더. <웃음> 고우면 에바랑 이대야하라고요 <웃음> 여자친구 여자친구 목 잘랐다고 지금 아니 남자친구 목 잘랐다고 여자친구가 화내는 거지 지금 네가네가 네가 우리 남자친구를 꽃을 돌려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꽃이 있어야 불사를 끊을 수 있다는데 꽃이 있어야 뭘 잠깐만 들어오시오. 아, 어. 한대 쳐맞아버렸네. 아! 아! 아! 아! 너무 구석은 좀 그래 아 야! 구석 태기에서 그러는 건좀 그렇지 원숭이 데리고 와. 아두 번째 원숭이 데리고 와. 우리는 해가 오고. 에 뭐요? 아. 아 그렇지. 어 쟤는 저렇게 뜨는구나. 아~~ 야야야야야 구석에, 구석에, 구석에 가두지 마세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선생님들 아... 잠깐만 이거 이거 타겟팅을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막기도.. 막기도 안돼 아, 풀려, 그리고 아 진짜.. 하... 정식 공략법은 미연씨로 엠하 여자친구로 만든 다음 데려와서 2대1로 싸우는 겁니다 <웃음> 헛소리하지마 임마 어, 내가 이 말을 쓸줄 몰랐다 <웃음> 헛소리하지마 임마 <인마. 웃음> 진짜 에마를 데려오다니 말도 안돼와 진짜 어떡하냐 저두 마리 어떻게 잡아야 되지? 감이 안 오네 레알 난장판이라 목자를고치고인 척하자고? <웃음> 신박한데? 오시오. 아담배기. 내리시오. 아담배기. 아유, 그만 드세요. 하나, 둘. 네. 네. 빨리 저승질가 보시는가 보다. 전타로 때려주네. 마실 틈이 없어요. 친구 데리고 오세요. 이구야! 먼저 오십니까? 아. 어, 거리가 안다! 오우, 쉣!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얀머리 선생님! 아, 어, 머리가. 어, 잠깐만요! 선생님! 어 진짜 감이 안오는데? 쟤는 어떻게 해? 아 이제 하얀색이 구나오 이제 갈색 갈색 맞지 아 근데 어디 때리냐? 때릴 틈이 안 나오는데? 끝났고 갈색 때리고 오! 불사비기야 나왔어 잠깐만 아우 구르기! 오! 당신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잠깐만 잠시만요 타겟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천천히 천천히 한 명씩 저 친구인 것 같고. 아씨. 아, 나 어지러워요. 토할 것 같아. 아, 선생님. 어. 천천히 한 방씩 때리자. 갈색이 조용히 있긴 하네 와 라인색 하단빼기 가만히 있는 갈색을 건드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갈색은 반피 됐는데?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지마! 욕심부리지마! 욕심 욕심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흰색은 피하고 오씹기개 아파 아 패링 했는데 앞이 아, 얼마 안 남았어 살만 붙여보자 아왜 이제 피 내뿜는 거안해 그래야 공간 여유가 생기는데 그걸 안 하네 니네 머리 좀 마셔봐 <웃음> 아 미친 저..저 사람이 없구나 큰일 났다 하지말지마 아, 욕심부리지 말자 욕심부리지 말자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달려, 달려,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두 번, 어 이쁘네 어 이쁘네 이쁘네 아니 몰라 엄마 잠시만 잠깐 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서 지금 됐어 됐어. 아 이거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됐어 됐어 얜 잡을 수 있어 피하고 아, 거리 안 닿다. 아, 좀더 가까이 갈까? 하나 더 먹어 그냥. 오. 하단 베기? 아씨 못 막았어, 진자 타이밍 못 맞췄다. 아, 아 하단백이. 도망, 도망, 도망. 아 낙지란다. 지네 죽여. 낙지란다. <웃음> 지네 죽여. 어. 두 죽여졌다. 여러분 어때요? 존경스럽습니까? 에. <웃음> 다른 것다 필요 없어. 마다이가 최고지. 이게 뭐야? 피를 도는 피를 도에 휘감는 인살 기술 휘감은 피의 검섬으로 돌을 이용한 공격거리가 늘어난다 죽인 자의 피를 저주의 칼날로 삼는 비술 기술. 이 기술은 불사배기를 닮았다 그러나 불사의 죽이는 힘까지는 없다 불사. 자 신체력도 올리고 공격력도 올리고. 스야이 멋진 쓰레기라고?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하드보다 이렇게 싸우는 게 진짜 자체 하드모드인가?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스팀 플레이 시간 까봐 당신 사실 <웃음> 지난 1년 동안 몇백 시간 한거 아니야 아니야 그때 진짜 17시간 그거 초할머니한테 쳐맞은 거 봐봐 뭘이라고 뭐 했지? 방금 스킬이 멋진 쓰레기?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겜붕이 이전까지가 2회차지. 여기서부터는 2회차가 아니지. 겜붕이 이후부터는 2회차가 아니야. 난 진짜 처음 하는 거라고. 이런 거는 잘안쓸것 같아. 사실상 이렇게 싸우면 난 스킬이 별로 필요가 없어. 나는 난 진짜 스킬이 필요가 없어 인자의세에서 물약을 찍으라고? 어디? 물약이 뭐야? 이거 먼저 찍을 이거? 이거 이거? 아래 이거 갈고리 먼저 하고? 얼굴을 먼저 하고 이거... 이거라는 거지... <웃음> 자, 자체 나이트웨어 보더라고. 그래, <웃음> 어렵게 하는 거야? 아, 다른 스트리머 분들도 혹시 진짜 막 의수 쓰고 막 그래? 아, 나 의수가 딱히 필요가 없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의수를 거의 안 쓰네. 초할머니 때나 표창 썼지. 나 휴식 한번 하고, 못 잡아서 의수를 써달라고 한다고? 아의수 있으면 엄청 쉽다고? <웃음> 아 내가 내가 아무것도 안 쓰고 사실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RPG 같은 거 하면은 여러분들도 막뭐 어디 던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버프를 이렇게 막 하고 하잖아 막 물약을 뭘 마시고 이분 작년에 잠깐 했을 때도 불소 노폭죽으로 잡으심 <웃음> 아게 이게 이렇게 뭐 이렇게 스탯 올려줘도 물약을 마시고 들어가고 그러잖아 나는 그런 거 일절 잘안 하거든 네 저번에도 노폭죽으로 잡긴 했어요 사실 그런 거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것도 있어 이쪽이 많나보네. 오! 누구시죠? 아, 아쉽다. 여기서 귀찮아 하면서 실력만 있으면 상패님인데. <웃음> 실력이 없으면 아, 아쉽네. 실력이 있어서 아쉽네. 아, 실력이 없으면. 뭐야, 방금. 막... 쟤 뭐야? 쟤만 있냐? 쟤. 맞다 잊혀야 되네? 어. 음. 불사백에 뺄게요. 어, 뭐야, 뭐야, 뭐야? 두 명이었어? 제작진들이 보면 가장 좋아할 플레이기나 프리 활용으로 잡는 게 제작이도이니까. 아 그래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패링이 좀... 이게 그 패링하는 맛좀 쾌감이 있어. 그 소리 있잖아. 패링 <웃음> 소리가 좋아가지고 어 맞네. 그 불상머리 어떻게 가지 까먹고 있었네? 오나가먹고 어, 있던 거였는데? 어떻게 해도 되겠죠? 길이 다 어디서든 통하게 되어있는 것 같으니 나중에 가봅시다 오이씨 떨어질 뻔어 불쌍 여기 또 있다 예이 일단 그냥 갑시다 기하면키 채우는 게 좋겠지 나비 보지? 저기 아이템 하나 있고. 오! 오, 미치! 어, 어, 뭐야, 씨! 박새끼야, 아, 깜짝 놀래라. 아 씨, 깜짝 놀래라. 다 완전 커닭또 있어 어디 스님 소리난다 어디 누가 낑낑대는 소리가 나는데? 어디 누가 돌아댕기는 소리가 나는데? 아, 밑에 있네. 저쪽에도 하나 있고. 세 명? 네 명. 4명. 네 명이야. 이걸 안 들켰어. 싸울 생각하고 뛰어내려 팔로우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오오오, 아저씨들. 오, 깜짝 놀래라. 갑자기 나타나서 개놀랬네, 진짜. 몇 명이냐 뭐또 나타나겠지? 어, 아저씨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씨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엄청 많은데? 잡히지도 않아 이게 좀 가까이 가면 보이는 것 같은데 발소리만 나고 사람이 안 보이거든 아, 아까 여기서 보였는데 잠모분 조용히 처리하고 가는 게 좋아 하나 하나 보인다 하나 둘 이 밑에 아저씨들은 안 보이네 와 발소리 들리는데 안 보여 들켜야 보이나 본데 두 개짜리 뭐지? 잠깐 만저두 개짜리 뭐야? 나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일어섰다고 바로 하네, 이걸. <웃음> 아, 이걸 이걸 일어섰다고 바로 하네. 몇 명이나 있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얻으려고. 또세 개짜리. 혼자야? 돌아다니는 소에는 약두명 정도. 미스 플레이 하는데 위수제자는 고작이 맞네요. 어 뭐야? 아, 풀렸어. 풀렸어. 알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쟤 뭐야 쟤는 또 어떻게 싸우냐 어, 진짜 목이 없네 쿠비나시가 그거 아닌가 목 없는 귀신 인사를 가능해 보이는데요 아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구거를 한번 빼볼까요? 어 아, 뭐야 하나 더 있었어? 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여긴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니 한 바퀴 돌아왔어? 나 지금?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아,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지? 아, 아, 아, 아! 쟤들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뭔가 계속 생기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건. 아! 아이씨, 아까워. 너의 자리로 돌아가. 쟤왜 저래? 마운트 칠줄 알아? 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어떡하지? 오브로를풀수 있는 방법이 어딨다와씨 뭐야? 뭐야 쟤? 이 아저씨? 음. <웃음> <웃음> 불적을토벌해주지 <웃음> 않게 <웃음> 어그로 안풀린거다 <웃음> 제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난리 치고 있는 애? <웃음> 층에 구멍이 뚫려 있을 것이야. 아 조용히 좀 해.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럽네. 그 되게. 근데 어디까지 가야 돼? 뭐 여기는 어디야 근데? 여기는 어디지? 아까 내가 온 곳이랑 다른 길인데. 돌아가. 아 이제 끊겼다. 뭔지 모르지만 여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이놈 아 반대편 나무구나 병사들 계속 생기나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는데? 뭐지? 분명히 다 잡은 것 같았는데? 아닌데? 아까 그 아저씨 여기 앉아있는 아저씨 없는데 그럼 아까 그두 명은 어디서 나온 거지? 왜 맞다? 이러면 아, 끝인가? 끝인가? 소리는 안 들리는 거 보면? 없어. 아거 아, 봐! 계속 나오잖아. 아까 여기 세명 죽였단 말이지군요. 어우. 제인사안 되나봐. 확실한 건 인사는 안 되는 듯 싶어. 목이 아깝다면 돌아가. 목이 없으니 목을 치지 못하리. 도검도 창도 통하지 않는다. 뭐라고? 조금도 창도 통하지 않는다. 얘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우, 뭐야 이거? 아 미쳤나 봐. 얘못 잡아. 어떻게 잡아 얘? 어또 생겼어. 또 생겼다니까? 걱정하시오 비나시 씨. 뭐지? 신신인발? 아니 폐사를 가라 어쩌고저쩌고 하긴 했는데 안개를 걷고 싸워야 되는구나. 아, 느낌왔다이 안개를 걷고 나서 저 친구랑 싸워야 돼. 아, 폐사는 오래된. 콩. 층에 구멍이 뚫려있다층 일단 집 자체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제 뒤쪽인가? 어디 있을까? 일단 막 달려봐. 에5어딘가에 길이 에겠지 친구 아까 거의 서 있던데. 어 뭐야? 킬이 어디야? 아. 씨. 아, 아무것도 못 하고 죽고 싶진 않아. 길 하나 있어지 저기 아 스님 뒤쪽으로 길 하나 있어. 나나둘 지금 육안으로 보이는 사람 두명 아이템 위하나? 3명, 여기 3명이고, 이쪽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4명이네. 위에서 인사할갖 놀이자. 안 되겠네. 아, 미친 사람.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뭐, 뭐, 뭐야, 뭐야, 아, 뭐뭐 아야야야, 아야야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천천히, 잠깐만요, 아, 걔, 걔 말고, 걔 말고. 걔 말고 아개부터 없애게 해줘 아저씨 아개걔 뭐야 저리가 아저씨야 말하면 강아지가 제일 싫어요 여기서 진짜 멍멍이 소모를 멈춰주세요 아니 그 망아지 아 망아지? 아 강아지가 너무 괴롭히네요 망아지 수리검으로 한 방인 건 알겠는데, 아. 바꾸는 아, 키가 뭐라 했더라? 바꾸는 키가 뭐지? 아. 잘 안쓰니까 키도 모르고. 이거 어, 의술을 잘 안쓰니까 아난이 밑에 사람이 있는지 몰랐네 쏘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쏘면 돼 뭔지 모르겠지만 무시 아! 아니 미친 어디서 쏘는거야 활쟁이 어딨어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올라가지? 아, 위에 있네. 야,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 지냐, 이거? 안 올라가 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네. 어떻게 올라가냐? 어그로 좀 풀어보자. 어디로 올라가야 되지? 알겠네. 어 이거 피좀 나눕시다. 아유, 겨우 찾았네. 어떻 올라간다? 나무 매달린 데도 없는데? 아이고. 고부랑 길에서는 안 알려주지. <웃음> 씨, 뭐라는 거야? 저걸 저렇게 쓴다고? 어디 는 거야? 피격을 하려면 인사리 필요해. 아이템은 다 먹었는진 모르겠지만. 어, 이쪽 길은 뭐지? 뭐지? 뭐가 날본거 같지? 노래 왜 이래? <끝> 아이, 미친! 뭐야.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뭐야 뭐가 또 낡았어 아 활쟁이가 몇 명이야 일로 가야돼 저기로 가야돼 일단 일로 가 일단 일로 가보자 뭐야? 채팅 왜 저래? <웃음> 뭐야 왜? 왜 그래? 뭐야 뭐야 뭐야 아 여기 아까 거기구나? 저 스님 보이는 데구나 빨리 좀못 가냐? 아니, 뭐야? 쟤, 쟤 주저앉냐? <웃음> 저 모든 친구들은 다이 양계를 거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주저 친구예요. 아 원숭이들 너네만이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이 어머 원숭이였어? 아이 미친. 조중 개잘하네. 올라와. 끊었다. 아, 낀 거. 아, 쟤. 쟤 어떡하지? 없지? 어 근데 여기 가는 길이 없네 아 아하 여기 가는 길이 없구만 여기 억울 안풀릴텐데 그러면 이렇게 긴장감 넘치는 타이밍에 화장실 앞. 억울 어, 안풀렸네 지하이면 한번 인사를 하고 싶은데 인사를 안 되나? 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 그냥 달려볼까? 아! <웃음> 이를 분명히 눌렀는데 분명히 저 친구를 잡으면 수지옥을 주겠지만 어 됐다 됐다 아, 뭐 여기 길이 아니잖아 뭐야 <웃음> 길이 아니잖아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라고 죽으라는 소린가? 가는 길이 있겠지? 아 여기 있네 근데 쟤를 잡아야 수주옥을 얻는데 어? 패가 다 여행 갑다. 오, 느낌이 세한데 뭐야 저거? 막 살아나는 거 아니지? 뭔소리야 몇명이냐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에 반대편에도 다섯명인가 아 열명이나 있네 주변에 뭐야 꼬리가 이상해 야, 나가자 밖에 한번 둘러보자 저 녀석을 잡으면 이 안개가 없어집니까? 주변 한번 둘러보게요 일단 시작은 저 친구 인살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저 나머지 10명을 어떻게 하냐 이제 <웃음> 아니 분명히 그리고 이 근처에 불쌍 있을 것같아꼭한 사람은 보스 옆에 저런 보스 옆에 불쌍 불상 있었어 불상을 찾아야 될 텐데 필로 가자고? 아 근데 표주박이야 아 근데 나 이거 길막 이상하게 와가지고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웃음> 죽으면은 길 어떻게 찾지? 아씨 노래 좋은데? 아! 아 미친! 조졌다 조졌다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하, 퍼샷 먹으라는 놈 누구냐. 하, 누구냐. 아, 누구냐. 쓸데없이 하나 버렸잖아. 아, 뭐야. 근데 아무도 없네. 아 이제 그 친구들 다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길 없나? 길이 어디지? 우리 돌아가는 길이 맞나? 근데 일로 오질 않았잖아 저쪽에서 왔는데? 어떻게 올라가지? 나머지 친구들 잡으러 가야되는데? 아 뭔가 남기고 가는건 찝찝한데? 안개부터 없애고 싸우려고 일부러 지나쳐온건데? 근데 그 친구들 있어야 내가 수주옥을 얻고 레벨업을 하고 그럴 텐데 어떻게 올라가지? 돌아갈 길은 없는 것인가? 그냥 그것만 알려주세요. 다시 돌아갈 수 있죠? 어쨌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아, 불쌍기환? 어? 해볼까? 야, 거기서부터 다시 돌아와 보자. 야, 두명다 잡아보자.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어요. 보이세요? 명조 확률 5%. 잃을 게 없다, 이거야. 굳이? 싸워서 얻는 게더 이득이야. <웃음> 수주 얻는 거 아니야? 그두 명? 그 뭐냐 그 주조같이 생긴 애 하나랑 쿠비나시인가 모시킨인가 다른 좋은걸 준다고? 왜 쿠비나시 잡으면 안되는거야? 있는건 다 잡고 싶은데 잡으면 안되는건가요 혹시? 잡기 어려운앤가? 불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했죠 깨아면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웃음> 아까, 아까 온 길에서 돌아가는 길을 모르겠다고 어. 여기가 그 나무 어.. 저기 있다.. 쿠빈아씨 어차피 적힐 근처에 숨겨져 있는 친구도 하나 놓치고 오셨으니까 나중에 몰아서 잡으세요. 아 그래요? 나중에 몰아서 잡아도 되는 건가? 일단 진행하죠. 갑시다. 못 잡은 두놈, 나중에 잡지 뭐 그러면? 이쪽이 길인 것 같은 일로 갑니다. 항상 주변을 살펴야 돼. 주변을. 어우. 와. 거기서 비겁하게 던지지 말고. 아. 맞다이로 싸우면, 이기네. 맞다이로 싸우면 이기는 애 맞다이로 싸우면 이기는 애였어 너 어디서 던지냐 한 마리 더 있던데 아두 마리였어? 어? 저 아래 저건 뭐지? 일단 불쌍했으니까 일단 불쌍으로 가죠 아래 아이템 하나 더 있고 불쌍 휴식